그 교실에서, 그 교실에서, 그 교실에서, 그 교실에서, 그교실에에게발견실 기회를 주고 정직함을 증명서그 교실에서, 그 교실에서, 그 교실에서, 그리고그러면책서감교실그교실에에서 이들아요 보도 통화한테. 보들아요. 보도 준해 줘. 괜까다 이거 대박. 더 하면 니고 이게 다시 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뭘까요? 음, 음, 아무리 객관적으로 음. 통역되 해도 음. 다른 말로 영향을 나타내면 음. 네 음. 너의 때때로 너의 지식 없이? 응 음. 음. 요인들 의응 음. 너의 규칙? 응 음. 너의 환경? 응 음. 교육 이런거에 음. 대 음. 너의 태도는? 너의 창생들 앞에서? 응 너의 직업적 능력? 음. 그리고 내 야망은 종이의 제거그거에요 그렇죠. 그래서? 응.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은 더 응. 유명하죠. 그래고이그은여가 너만의, 뜨는, 뜨는 거, 그수록 그리고, 응. 응. 응. 거. 그래서. 그리고 응. 네,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그 이것을 확인하자는 것 I need to open the b o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i n g to take you at the end of the book. I'm not going to be 응. b l e to 응. p e n 엄청 많은, 돼지들. 네. 그리고, 이제, 고지에서 네. 또, 토지, 토지, 토 생긴 방. 서